그래서 그 상품을 혹시 음. 막 찾으시거나 하실 때 중국에서 찾았던 어떤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? 아주 얇게라도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음.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. 내가 알던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물건들이 음. 이미 팔고 있는 물건들이 다 보이니까 이런 공장들에 가보면은 기존에 있던 바이어들이 선진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만든 샘플들 뭐 음. 개발해, 개발해달라고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쇼룸에 많이 있어요 찾는 게 사실 돈을 버는 게더 가까워요 확률이 아마 네.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. 과연 그 좋은 공장 그런 면 어디 있는데 음. 이 쇼룸이나 이런 데다 구경 가고 싶네 제일 쉬운 거는 그냥 그 제일 큰 무역박람회에 가면 은 네. 눈에 보여요 음. 그런 공장들이 음. 네. 그 공장은 누가 보더라도 음. 이제 대박 난 물건들이 이제 많이 깔려 있는 이 냄새가 나는 공장 그 부스가 있어요 냄새 그렇죠 돈 냄새가 <웃음> 나는 부스가 있어요 네. 그러니까 기존의 그큰 바이어들이 많고 네. 더 이상 뭐 이렇게 돈벌려고 그 하기보다는 현상 유지하기 위한 공장들이기 때문에 음. 이런데 가면 아무리 이뻐 보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음. 그 소용이 없고 네. 얘네들이 또 하청을 주는 공장들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음. 음. 음.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국에서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동대문 상가에다 납품해 주시는 분들이 약간 근처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볼 만한 해외 박람회 좀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그 대체적으로 제일 포괄적으로 커버하는 게캔톤페어예요 음, 음. 선진국에서 열리는 네. 어, 소매상들을 위한 도매상들이 나오는 또 페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상품 카피하를 많이 가죠 어, 네. 그게 주 목적이죠 네네. 사진 찍고 카피하고 네네. 그리고 거기는 소량씩 비싸게 팔기 때문에, 음. 그냥 거기서 사면 돼요. 음. 사가지고, 이제 그거 들고, 이제, 공장. <웃음> 네, 네, 네. <웃음> 뭐, 네, 네, 뭐 네. 이런 네. 식인데 그게 뭐 안전하게 가는 길이죠, 사실. 어, 여기 가면 이제 조금 사, 이제 여기서 하면 이제 조금씩 살수 있고, 비싸지만, 비싸도 뭐 곱하기 2는 해요. 또, 음, 음. 매종업제 물건들은 사실 잘 팔리죠. 음. 그 다음에, 어, 하나 더 있습니다. 어가이 이제 캔톤 페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워낙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, 음. 여기에는 뭐, 친구도 있고 패브릭도 있고 뭐 홈데코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조화도 있고 의류도 있고 많거든요 네. 근데 이게 한 우리나라 한 코엑스 한 20배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카테고리에 전문 또 페어가 열려요 음.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패브릭이다 그러면 또 상해에서 인터텍스트가 열리고 음. 또뭐 좋아하다 그러면 그 옆에서 진안에서 열리고 이런 식으로 네. 또 전문 페어가 또 있어요 음. 사실 여기까지 가보면 더 좋죠 음. 캔톤만 가도 뭐 기본적으로 50% 웬만, 커버가 네. 되니까 네. 일단 캔톤 갔다 오는 게 중요하죠 캔톤페어는 광저우에서 하는 음. 큰 박람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. 저희끼리는 광저우시장이랑이웃시장이랑 가보면 은 음.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끼리는 보통 하거든요 대부분의 이 상품들이 다 나와있다고 라 여러분들 생각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게 캔톤페어 일단은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봤던 상품들 중에서도 또 괜찮은 것들 찾으러 세부 페어들을 가보시고 네. 파리에서 열리는 요 페어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를 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해요 가시거나 저는 보통은 한국에 잘 팔리는 거 그냥 다 프린트를 요 해서 가거든요. 가격대랑 이런 거다 적어서 가고 가야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사 올지를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. 무턱대고 그냥 한번 페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지 뭐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좋은 걸 찾아 오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키워드 조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판매에 대한 노하우도 좀 늘리시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